소량 구매하시는 분들도 구매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 요거 좀 알아주시고 요게 <웃음> 영원하지 않고 이번 기회만 네. <웃음> 이번 기회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소포장들도 빨리 주문해 주세요. S M 팜을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전국에 계신 어떤 그 지역에 계시던 상관없이 문경 오셔서 문경 영순농협에서. 사랑 상품권을 어 신분증 지참하셔서 오시면 70만원 1인당 구매할 수 있고 이 문경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거죠 여기 오시게 되면은 배송비 5만원 아끼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10만 2천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2천원을 할인받고 한 팔레트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봄 되면 양파 마늘이라든지 이제 어떤 작물에 사, 다 사용할 수 있는 NK NK? 네, 수용성 NK를 어 이제 2월달 중에 바로 또 공동구매를 할 겁니다 바로 또 이어서 공동구매가 네. 또 이어집니다 <웃음> 공동구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한국농수산 t v 밴드에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수량을 적어주시고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수량만큼 생산을 해서 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또 한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수 농협에 우리 저 그냥 이십오 톤 트럭이 또 왔네요. <웃음> 야, 오늘 이월 일일. 네, 이월 일일입니다. 드디어 지금 S&M 파머 실은 우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웃음> <그창을> <웃음> 드디어 영순농업에 SM 타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때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드린다고 해가지고 네, 영순농 많만한번 했는데 한번더 할게요. 예, 예. 영순농업 만세! 영순농업 만세. 만세. 만세! 야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예. 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딱 들어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좋 <웃음> 네, <웃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제? 이제 뭐, 농민분들 사러 오시면 됩니다. 아, 이제, 지역의 농민분들이나 경북에 계신 분들 예. 와서 사가시면 됩니다. 예, 거죠? 모든, 예, 모든 농민분들 다 사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포장,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예, 지금 포장해서 아. 예, 택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 사과 박스에? 예, 예. <웃음> 문경 사과 박스에다가. 예, 돈은 안 넣어주실 거죠? <웃음> 예. <웃음> 무하 뭐 거예요. 이제 택배 발송할 비료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음> 전국 포장. 네, 전국으로 이제 택배가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못해드렸던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량이 될것 같습니까? 대충 지금 3바레트 이상 지금 이제 택배 발송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지한네바레트 정도 물량 와. 240개 정도는 지금 나가고 계속 지금 또 소포장으로 240개? 네 이게 지금 1 0 k g 박스에 하나 들어가야 딱? 네1 0 k g 박스 하나에 한 포입니다 1 0 k g 박스 하나에 딱 하나? 네네 네. 야 이거 이게 지금 200맥박스! 네. 앞으로 이걸 <웃음>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웃음> 지금 직원분들 다 나와 계셨네 직원분들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웃음> 야 이거 응원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웃음> 이 문경 사가이 이 안에 사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비료가 있습니다 네 비료가 있는데 우리 그 SM 팜 SM 비료가 이제 이 문경 사과를 통해서, 이 박스를 통해서 가는데, 이 박스비가? 1200원. 1 2 0원 네. 그리고 택배비가? 5000원. 5 0원들어니다5 0원 네. 하지만, 이한 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이게 큰 장점이고, 드디어 그, 이 소포장 하시는 분들, 소량 구매하시는 분들도, 구매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 네, 네. 요거 좀 알아주시고. <웃음> 이게 영원하지 않고 이번 기회만 네. 이번 기회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소포장들도 빨리 주문해 주세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1월 30일까지 마감했는데 오늘 2월 1일인데도 네.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네, 예상을 늦게 보셨다고 어쨌든 소포장이든 주문을 조금 더 받는 거로 네. 영선농협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뭐은번거로워도 한꺼번에 모아서 주시면 네. 배송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시겠죠? 빨리 주문해 주세요. 하실 거면 네. 이렇게 영순 농협에서 제일 처음 1호로 농협에 이제 그 S M 판 비료를 어또 판매를 해주시고 물건을 받아주시니까 어 상당히 진짜 영순 농협에 감사드립니다. <웃음> 농민분들이 여기 이렇게 비료가 있으므로 해서 경상북도 포포지방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양을 오셔서 뭐 굳이 한바이트를 맞추실 필요도 없으시고. SM팜을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전국에 계신 어떤 그 지역에 계시던 상관없이 문경 오셔서 문경 영순농협에서 사랑상품권을 어 신분증 지참하셔서 오시면 70만원, 1인당. 구매할 수 있고, 이 문경 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거죠? 네, 문경농협, 영순농협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현찰로 구매를 해서 이한바랫대을 산다. 네. 원래 산 가격은 120만원인데. 네. 요거로 사면은? 어, 10만 2천 원이 할인되는거죠 10만 2천 원할인되는거요 네. 한발레트에? 한 네. 아, 그럼 두 빠르트, 바레트, 세 빠르트 사면은? 엄청난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네. 할인 혜택이 있네요 근데 사, 여러분이 오셔야 되죠 1인당 70만 원치밖에 끊어주질 어, 않습니다 부부가 와야 네. 140만 원 정도 네. 아, <웃음> 어, 화물 배송비까지 한발레트 사실라 그러시면 102만 원에 107만 원이 되는데 아 107만 원? 네, 여기 오시게 되면은 어 배송비 5만 원 아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2천 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2천 원을 할인받고 한 팔레트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경에 오시면 문경 영순농협에 오시면 그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네네네. 다른 데는 없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 여기 오셔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문경 주변에 계신. 네, 근교에 계신 분들은. 분들은 놀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부부가 네. 신분증 갖고 오시면, 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이해되시죠? 뭐, 산초기름도 사실 수 10% 할인받아서, 산초기름도 할수 어, 있고, 물도 할수 있고, 사과, 어. 그 다음 뭐 비료, 다. 두 분이 오시면 한 바이트 사가시고, 나머지 물건들을 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기회가 왔으니까, <웃음> 여러분,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한번 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M팜. 네. 왜 SM팜이죠? 승민농산. <웃음> 승민농산. <웃음> 네. 우리 또 슈퍼농구의 이름이 이승민이가 승민농사 SM팜이 됐는데, 네. 자,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완효성 코팅 과학 비료, 안정적인 영양분 지속 공급. 네. 야, 뭐 좋은 말만 쫙써 있어요. <웃음> 정말 농민들한테 이 비료가 네. 앞으로 잘 활용이 돼가지고, 네.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농민들한테 또 많은 혜택이 할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이 농민이 직접 길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웃음> 농업에 한 획을 긋지 않았나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S M 파 이름을 달고 나가는 이제 제품들이 그 농민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뭐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요거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들어가야 될 준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웃음> 네 이제. 그봄 되면 양파, 마늘이라든지 이제 어떤 작물에 사, 다 사용할 수 있는 NK NK 네, 수용성 NK를 어 이제 2월 달 중에 바로 또 공동 구매를 할 겁니다. 바로 또 이어서 공동 구매가 네. 또 이어집니다. <웃음> 공동 구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한국 농산 TV의 밴드에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수량을 적어주시고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수량만큼 이제 생산을 해서 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또 한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어찌됐건 농민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팀 여러 네.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2차 또 우리 공동구매할 때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